재밌는 건데 새 캐릭터로 만들어 봐봐 이번엔난 뭘로 만들까? 어. <웃음> 태형이 마이크 한번 만들어 볼까 이번에 마이크? 어허허난마이 <웃음> <웃음> 어. <웃음> 진짜 마이크로폰으로 해야겠다 <웃음> 나는 몰라하지 너도 마이크 할래? 나도 마이크. 할까. 아, 니는 아, 뭐 할래? 어, 뭐, 좀 세울 수 있는 만한 거. 니야, 어. 네, 니는 <웃음> 내거 반들여가지고 면봉 어떤, 아, 성냥깨비 어떤. <웃음> 그거 17번 머리가 폭탄 머리자기가 어, 어. 그거 이용해서 만들자. 니 <웃음> 네, <웃음> 성냥깨비에서 오됨. 성냥은 약간 열는. <웃음> 네, <웃음> 나는, 나는, 마이크, 마이크로폰을 하고 올게. 아니면, <웃음> 다회 색깔로 해서 숟가락. 숟가락? <웃음> 근데 성형깨비가 더 웃기고. 아, 그니까 내가 숟가락 할까? 성형깨비, 성형. 이름. 마이크로 마이크로퍽 <웃음> 만듦? <만듬>? 아니 <웃음> 아직 여기 불러 다니고 진짜 성냥게임이 만듦? <만듬>. 어 <웃음> 성냥게임이 <웃음> 좀 <웃음> 좋지 않 보고 놀라지마 됨 내꺼 아 성령깨비라기 좀 별로다 성.. 아니면 머리만 하얀색으로 바꾸고 면봉해도 됨 <웃음> 면봉 좋지 면봉 성령깨비가 더 웃겨 면 오, 이, 개, 비어이 오, 개비 왜, 안, 다각 아, 승리, 오, 예, 승리, 오, 예, 승리, 오, 예, 다 오, 예, 승리, 오, 예, 승리, 성냥 성아 그냥 매치하면 안됨 응? 그 파이널 매치할 때그 매치랑 똑같음 성냥깨비가난 바른대로 성냥하고 싶은데 성냥해봐 <웃음> 난 마이크로 뻑이라 했다 <웃음> 진짜 <안해. 웃음> 핑크팀 맥이아 <웃음> <성믹이더라. 웃음> 마이크로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Welcome to the m i n i 아이.. 저카 떼자. <웃음> 일단 나무부터 패자. <웃음> 야! 케 <웃음> <웃음> <Okay. 웃음> 빨리 패. 빨리 패. 아이큐하는 줄. 안 아, 돼! 네. 역시 욕심은, 욕심부리면 안 됨. 야 그럼 우리 밑에 땅이 아무것도 없어면 여기서 그냥 허공으로 쭉 떨어지나? 어? 아니? 밑에 떨어져 봐. 뭐 있는지 한번봐 봐. 오케이. 그럼 보자. 떨어져, <웃음> 떨어서떨어지나 아, 아니? 용암에 녹았음. <웃음> 어? 난 용암에 안 녹았다. 어, 상자 있어, 상자. 어. 물 딱, 흘려가지고. 용암 기에딱 막은 다음에. 그래. 상자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요. 아씨, 이이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건 그러지 마요. 이.. 러지말이그지다 아.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 오케이. 이거 다이떼고 우리 옆쪽고 우리 옆쪽자로 건너가자. 오케이 아한 칸만 넘기고 오케이 오케이 한 칸만 넘기고 오케이 오케이 아나 진짜 어, 여기, 떠도 돼. 돼. 여기 떠도 됨 여기 떠도 됨나 하나 고나 점프 맵할수 있을 정도 아나 점프 맵할수 있을 정도 어이 무서워요 떨어지는 뒤 안돼 나쁜 짓하지 말자. <웃음> <웃음> 오, 오, 나쁜 짓 하지 맙시다. 잠깐만 용암에 빠져서 살짝만 올라오면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해보자 머리가 좋은데? <웃음> 내가 죽은대로 오케이 오, 차 빨리 빨리 빨리 다리를 건너, 다리를 만들어 수나이 임장 수나이 때문에 너무 쫄렸어, 범죽이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내가 상자에 아이템 먹고 올게 알겠지 아이템 못보면 칭찬해줘 어아 까비 아카데미지 같이 받았어 까비까 약간만 오른쪽 점프하고 바라보자 드로퍼하고 있잖아 알겠지? 오케이 드로퍼 드로퍼 드로퍼 드로퍼 드로퍼 허챠! 칭찬 아이템 일단 된다! 난 죽는다 이제 죽것도 외환이 오늘 약간 이랬지만. 래레 좋은 거 있어. 창 얻었음, 창. 스피어. 어. 어, 진짜? 어. 스피어, 스피어. 여기 무기 습니다난 개발하고 있었어, 니 없을 때 동안. 어, 다시 다빠 이게 바로, <웃음> 얘 바로, 상부상조. 아, 스피어랑 렌즈 있었어, 렌즈. 스피어 랑 렌즈. 어. 고기만 들수 있잖아. 잠깐만, 여기 뭐라 적혀있는지 한번 읽어보자. 위에서 일단 아아아 잠시만 내가 진짜 저슬라 죽이러 간다 저 우산 쓰네 응. 아저 우산 쓰네 짜증나 마음이 안 들어 건방져 너무 건방져 그리고 자넨 너무 살쳤어 로프다 뭐 있는지 보셈. 뭐 있음? 개롱. 후허. 나, 나 시. 좀만 줘. 나 광물만 줘. 후포? 어. 저 어. 자기야? <웃음> 아니, 난 내려가기만 한데 내려갈 거이. 오케이. 나파가싶어 아니! 어, 어, 어, 저 갖고 Open, 싶은데. 어떻게 웃지? 내가 우리 어디까지 감? <웃음> <웃음> 이제, 이제 <웃음>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자. 우리 이제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래. 서러 서러워. 어둠워졌어 지옥 같다. 지옥. 서로 지 마이크 진짜. 너무 웃긴데. 어리 마이크야? <웃음> 어, 여기 여기. 야, 여기 물 있어. 우리 시작한지 5분도안 돼서 불화 시작돼. 이거 야가 <웃음> 여기 물 있어, 물. 홈통밖에 없잖아 안에. 네. 여기 있는 스터 중에. 쥐어. 쥐어. 스피어 디에스이 얼마니? 삼지창임? 음. 아니면 아니, 창임? 하나, 그냥 창임? 8! 데미지 아. 8 생각보다.. 데미지 두번줄수 있다 사람가까이 없지 어? 어? 뭐? 뭐임? 이거 성냥캡이 물에 안 적게 하려고 물에 안 모래 파자 내가 이거 파는 줄 <웃음> 이거봐봐 손님 팀이 물에 안 넣는다 이러면 어 태형이 잠깐만 난물 빼고 어. 있는데 바닷물 오오오오 <웃음> 오오. 어? 오오. 대박인걸 이거 계속 빼자 <웃음> 어? 야물다 빼면 되겠다 나도 아직 나 낑겼다. <웃음> 나쁜 짓하다가 그리고 내가 이걸 패면? 우리는.. <웃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고깽이 지루해야 돼. <웃음> 야 그럼 <야>, 진짜 죽는다. <웃음> 미안. <웃음> 나도 살수 있어. 나도 <웃음> <또> 살았다. <웃음>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역시.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더문제넌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임 로프 있는데? <웃음> 천진데저 녀석.. 로프 30개 있어요 <웃음> 저 녀석 앞으로 좀 줄기 이... 있게 살펴봐야겠어 저 녀석 오케이 그리고 저 녀석이 죽.. 주... 저 녀석을 죽여야겠어 <웃음> 어. <웃음> 저, 저, 나 쟤한테 열등감 느꼈다 <웃음> <웃음> 안돼 뭐야 나 떨어지고 있어 엄청나섰고 기지가 떨어지고 있어 나이스 개이득 <웃음> <웃음> 아 죽었다 나중에 몇 응. 어, 우리 걸로 들어와가지고 루비에만들니까 응. <웃음> 너의 오른도 같은네 난 나무나치 있어 잠깐만, 여기 뭔가 있어. 뭐지? <웃음> 임종. <아우스? 응>?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총 떨어져 여기 자세히 떨어져, 잘 떨어지, 쌤. 야, 태어야, 밧줄 내려서 가져와. 가보자, 저기. 어, 아니, 밧줄 내리면 될 텐데, 그냥. 여기서 밧줄 내릴 게 아, 저기 밧줄이 끝 안 돼! 안 돼! 야, 나저땅 밑에 뭐 있는지 볼게. 야, 저 밑에 왜 사막 지역이 꽤나 무섭다. 꽤나.. 워밀 포션 있잖아. 나가 워밀 포션 나왔어. 오 그거밖에 없음? 어. 니네 나중에 막 혼자 개척하고 있으면 내가 따라가게 오케이. 워밀 포션.. 포장... 아, 아직 한잔안 내렸어. 어, 나도! 나상아리깨다 워밀 포션 나왔는데. 낭둥이! 오! 양둥이 용암 푸자! 머리 끼고 있어야지. <웃음> 아 머리 끼지마 셈 용암 퍼야 됨. 그용암으로뭐 할건줄 암. 저기 박수도 있어. 박수도 있어. 박수 탱이 그용암으로뭐 그 할건줄 암. 뭔데? 어. 용암 구덩이 만들어야지. 용암 구덩이. 아나왜 자꾸 <웃음> 죽어! <웃음> <웃음> 그래서 이름이 마이크로뻑김 <웃음> <웃음> 아, 개웃기다. 야, 우리, 초반에 캐릭터 만들던 4분까진 정상이었는데, 오, 5분 되고 나니까, 딱, 나쁜 짓이 하고, 하고 싶어졌어. <웃음> 난도대몇번 죽어야 될까? <웃음> <웃음> 너도 한 20번 죽어야 될까 이기 컬업장 그거있어 음. 망키가 뚜둥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웃음> 난 개척달이 안한다 맞다! 나철 철 3개 얻었어 오 일로 오면 난 신세에서 물 흘려보내고 있다 바닷물다 나 흘려보내고 아. 나 왜이래 거지같은데난새 계속한다 이런 망할 놈의 해파리 같은 녀석. 임종 조금만 더 가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는데 거기 개발 어떠, 얼만큼 됐음 진 마이크로뻑 나이스 좀비 땅 밑에 떨궜죠 이제 이 바다만 없애면 되는데 안돼 씨 내가 떨궜던 좀비 어 다시 왔네 오 내가 이, 이, 이만큼 개발을 대문아이 짜증나. 안 돼! 뭐. <웃음> 갑자기 대문아이 텔레포트 돼서 나한테 왔어. 아, <웃음> 저눈가리 새끼 마음에 안 들어. 형이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음 상자를 발견했는데, 상자에. 응, 시가 피 어? 아. 시가 피 음. 기억. 어. 아, 뭐, 뭐, 뭐, 뭐, 뭐, 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우 다시 뭐지? 이게 물이 있는데? 어아 저기요. 아또 왔어 씨. <웃음> 이 대본아이 좀패줄 사람. 무기줄거요 아니 거기로 봤나. 안 보여. 아. 오지마! 이 나쁜 녀석 아! 아 오지마! 어? 안녕? 이놈 마, 자리가! <웃음> <웃음> 너무 우산모 자리도 난음 <웃음> 너무 부터 끼고 있었는데 블럭이 없다? 블럭 좋다 <웃음> 오빠.. 쟤들 좀 혼내줘 한 마리 잡는데 한 마리 잡다 보고 다른 애가 뭐, 뭐 걔도 잡고보저 다른 애가 뭐, 아니, 잠깐만, 어디 있어. 뭐야, <웃음> 고, 궁종. 아, 잠깐뭐 어디있어? 뭐는거 콩, 총종 다시 뭐아또 왔다 씨 아! 코창에 있어 있었어요. 아니, 어, 어, 태형이 있었어요. 어? 태영이 아.. 요 밑에는 없다. 한번 떨어져봐. 심심하면. 나 떨어져봤는데. 어, 나 떨어져봐 한 번. 아 진짜? 아, 안 돼. 마이크로 박. 벼네. 어. 어, 아, 거 어. 맞았어. 맞았어. 살았다. 이브비 죽는데 <웃음> 아, 나 99등이지. 안 돼! 너가 <웃음> 밑에 다리 뚫어놨다. <웃음> 음? 야, 야, 저 집같이 생기네. 들어가 봄. 저기만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이제. 아, 들어갔는데. 들어갔어. 어, 진짜? 어떻게 들어가? 네. 집, 그 중, 그, 다이든 집맞네 다이든 집까지 들어왔어 어, 아이씨, 자꾸. 아, 짜증나, 씨 핫줄 진짜 안 잡힌다 짜증나 딱 멀쩡 내방키기 위에 눌렀는데 대문 아이가 방해한다 저저저 눈알 저, 저, 저 마음이 안든다 씨. 오씨오왜또 안되면 위쪽 눌렀는데도 안 잡히냐 씨. 내거 아무래도 나 손에 문제가 있나 봄이 새끼 이 마이크 새끼 됐다. <웃음>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집이다. 오케이 테이블 소, 테이블 설치해 놓고 오케이 오케이 여긴 이제 우리 집이다. 오케이 네, 오케이 아무도 불만 없지. 오케이. 오케이 문 컨트롤 지렸다. <웃음> 여긴 이제 우리 집이다. 테스, 테스, 앞에 오셨다, 또, 여기서 있어. 또 온다. 괜찮다. 우리 둘이 후리, 니창 네 어쨌어? <웃음> 창 너한테 줬어. 왜 나한테 줬어? 어졌어 오케이! 그, 그 오빠가.. 그면 안되는데.. 괜찮아? 나는 죽으면될합니다 어.. 다행이다. 오 야! 좋은 거 봐. 알았어. 기다려봐. 아, 펴보고서. 손 펴보고. 근데 창고로 땡피시 살아있다 지금. 그 다이브. 찮아태 지분을 않았어. 뺏었잖아. 네. 집 밑으로 가서 내가 용암 이치고어 주민이 다시 집으로 왔어. 또 떨고. 저 망할 녀석. <웃음> 내가 뭔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웃음> 여기 개발하자. 나 <웃음> 안전하게. 오케이. 어? 이여냐 뭐 여기 아, 구멍인가 어? 봐. 돈 주으셈 돈주 묘비도 주으 묘비 묘비가 안주어서 어어어 <웃음> 어떻게 된 일이지 총알이 갑자기 죽었는데 뭔일리지 <웃음> 상자가 있 <있네>? 상자 좀 먹어야겠다 <웃음> <웃음> 총알이 왜 이렇게 죽어 <웃음> 오! 얘 바다 건널 수 있을 만큼 됐다 무기나 왔어 무슨 무기? 이거 장미꾼. 오, 푸르 치시. 무슨 소리 치시. 저, 말이야. 야, 호어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좋은 사탕 있는 탕인 사탕인. 사탕인. 사탕은사탕이 있어 내가 지금 바닷물 빼고 있거든. 어? 아, 오지마. 우산, 우산 슬라임 마음에 안 든다. 패자 들어가시. 오, 야, 야, 어? 문참 나다 문참. 오. 부족. 예. 태영이. 아, 여기 개발 잘됐다. 바닷물 빠진다. 토끼사토끼 오, 오, 오. 아이씨, 바다 뒤에 또 바다 있다. 내 곡괭이로 아무리 켜도 안 켜지는 광석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좋은 곡괭이를 필요. 철 곡괭이 던데뭐 이상한 보라색깔이야. 보라색깔이 아닌데 빨간색깔이야. 여기 누구 여이 있거든. 여이지있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시공끼 새끼한테 죽었다. 정말 이 많이 어어나 바다 안에 있었거든. 아, 바다 안에서 놀고 있다. 네 택시 처이 상한데. 막 안, 아니 아니 허니 들르다가요. 네. 오, 아, 또, 컨트롤잘못했네 자, 꾸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피, 이 피, 피, 이 피, 피, 이 피, 피, 피, 피, 피, 피, <웃음> 날치 e 고 l y o 날치 o u r e 이 t 이 피도 얼마 o 게. r e styled. y o u 하 e s t y 저희 <웃음>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나요? <웃음> 이칼 좋다. 땅을 다 초록해, 초록색으로 만들 수 있어. 많은 정리품을어디 가니? 제가? 지금 계속 되는 거 아무 탄없는그얘기 지금 석도기숙녀 정도가 어 녀석은 1%의 녀석은 1%의 녀석은 개 떨어졌다 1%의 녀석은 1%의 녀석은 있다. 녀석은 1%의 녀맵 열어가지고 확인해봐 불러 설치할 수 있어 오 설치했다 설치했다 성냥 는 아무것도 없어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운은 길을 찾다 야! 내거쿠퍼스 쿠퍼서드가 레전더인데 <웃음> 뭐지? 이상한데? <웃음> 태어날 때부터 운이 좋았군 아까떨어졌 피가 9시키고 저도. 질투나 저기, 마이크로 버기 우리 피투나, 지금. 파금는데 지금. 지금, 나, 아, 증 응.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안 보여.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이게 잘 있네요. 아니 다음. 오. 아, 그냥 피어도 인장 가지고 돌아야겠다. <웃음> 뭐지 숫자가 뭐 이상하지 않았나 방금 전에 라엄청되게 <웃음> 갑자기 떨어졌지 숫자가 900 얼마 떠지야 갑자 기아 엄청나 불돈 잃었다 마이크로 뻑이다 왜그렉 걸리는 줄 알겠다. 한 번씩 화면 확대되니까 그거 화면 확대된 거 다시 100%로 맞춰 주면 내가 렉, 렉 없어짐. 아이씨, 가이드 또 살아 있네. 뭐때녀에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 y <laughs> e 나도 은요귀맞게 빙치고 넘어가자.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라음보음오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야 으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상당히 거슬려져, 놈. 아, 여기 미스릴이 있네. 거 왼쪽으로 가면 좋은게 있어 그렇네 응. 내가 열심히 길만 돌아왔는데 나 아, 없었고 길이라고 하나 있자지장 타고있지? 응. 땅파고 타고 있는데? 아무 위에서 떨어지면 죽지 않죠 어디서 떨어지고 죽겠지만 황금성장 황금성장 어! 여기에서 죽었 내가 내가 도안헤 <웃음> 안녕 밑에 돈좀줘줘 줘. 마지막 희망이다 나이 다시 갈게. 어디? 응? 어 이거, 뭐, 이거, 이 있어 거가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자 이거, 이거, 자거 이거, 이 짜증난다. 음. 응. 임종이었다. 아, 내가 내가 한번 저기 개척하고 올게. 오빠. 이동 우리 집을 잘 지켜. 집에다용어 뿌리고 다녔어. <웃음> 어, 됐어, 다 됐어. 너무. 너 용암이 왜 이렇게 많이 흘러? 오거참 안됐군 돈이 없으니까 1일 돈이 없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시겠어요 용암이 들어왔어. 그뭐 열쇠 잠긴 체스트 같은 거 있음. 하... 응. 어디 있음? 잠깐... 예 i 용암 부러워. 나이스. 영화 보러 가면 농담, 농담. 농담. 농 영화 보농 영화 보. 너왜또위 농담. 농 왼쪽으로 가봐담지왼쪽담이담농지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어 3만 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동굴을 가 도와주시고. 집을 가요. 끊었다 물이 좀더 빠져나가고 있어 여기있다버나 길고 마이크로버그의 시대는 여기서 끝났다 <웃음> 어나들 어. 잠만 물 엄청 많이 빠졌다 그고 싶잖아. 그거. 어. 그거 지아 그게. 아 그거 많이 해야 되나? 드딪 <돈> <돈> <돈> <돈> <돈> <돈> <돈> 이것만으로 무리인가? 어? 아미것도어 나랑 함께 하자, 이, 이 작업을. 어디서 왔어? 응? 어? 나 아직 떨어져 죽어야 돼. 실수해. 자 아, 이제 살살 떨어져 보입시다. 볼. 크롱주다대롱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죽었다 나